그리 좋아요 꾹꾹 누려주세요 우리 무담두화마를 사랑해요 <목소리로> 우와 스파게티 피카부 까꿍 피카부 까꿍 뭐 하는 거야 피카부 아가씨 발까지는 피카부 피카부 발 짬, 짬, 좀 생겼어 억울해 애수아물한번 먹어요. 화해서 먹어보자 어 엄마 없먹어 먹다 먹다 엄마 없다 먹다 봐봐 눈써서 봐봐 엄마 없기 옳지 <웃음> 두깨비 아저씨 안게게하려면애렇리가면이먹으면 되는데. 면이렇 하면, 이렇 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아. 아, 이렇게 이이 그렇지. 도깨비 아저씨는 밥 먹었을까? 아니요. 밥안 먹었대? 응. 배고프겠네? 어떡해? 음, 응. 엄마가 도깨비 아저씨한테도 국수 줄까 아니야, 아니야. 만들어줄까? 아니. 도깨비 주지 마? 응. 배고프잖아. 아, 빠 아빠. 아빠. 내, 나, 내 소리랑 같이 먹으라고 국수도. 진짜? 아, 애 소리 진짜 착하다. 애 소리가 도깨비 아저씨한테 또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응. 도깨비 아저씨가 애 소리한테 고마워, 애소아 진짜 진짜 착하구나, 애 소리는. 국수도 잘 먹고 잘거 같은데. 이거 다 먹고 뭐 먹는다고? 어. 예술이 오플레 좋아해? 너무 플레 아, 아 오플레 무슨 맛이야? 딸기맛. 아 오, 박수! <목소리도> 딸기맛. 웃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가 묻었는데? 딸기맛. 이 다이 <웃음> <웃음> 음, 괜찮아. 음! 그래서 나 조금씩 파서 먹어. 또 왼손으로 먹네. 이쪽 손으로 해서 먹어야지. 더 편한 손으로 먹는 거야. 맛있어. 무슨 맛인데요? 딸기맛! 딸기맛 우유예요응에솔이 음. 조금 전에 뭐 먹었어요? 국수! 국수! 스파게티 먹었죠? 근데 노플레가 처음 먹는 음식 같네요? 요플레가 좋아요, 스파게티가 좋아요. 요플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응. 엄마가 만든 스파게티도 맛있어요? 응. 엄마, 엄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요. 뭐 응. 만지지 마요? 이거 카메라. 아, 카메라 만지지 말라고. 아빠 거야. <웃음> <웃음> 카메라 만지지 마. 엄마가 해주면 예솔이는 뭐할 건데요? 정리할 거예요. 정리? 할 음. 거예요. 정리거실에 장난감 정리할 거예요. 응. 음. 그만큼 남았네. 아빠가 엄청 많이 줬구나.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좋아요 꾹꾹! 누나 누르세요! 우리 무단 두하만 사랑해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설설이와 새로운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요. 안녕!